네, 안녕하세요. 봉업포트 조저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포티파이 시큐어코딩 자동 진단의 기능 중에서 이 추적성의 기능을 좀더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한번 추적성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이 리뷰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번 시간에는 다른 오픈소스 도구인 립스라고 하는 것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이 포티파이의 추적성 기능들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요 현재 결과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커트라고 하는 우리가 웹모이 해킹을 할때 테스트하는 그런 취약한 환경에 그것을 이제 포티파이로, 어, 돌린 그런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위쪽에 보면 이제 취약점 중에서 이렇게 SS 컨트롤과 는 접근제어,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고 관련된 취약점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 한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놓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 한목은 좀 무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 취약점인지 아닌지도 나중에 한번 좀 판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추적성 기능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점들을 이제 유료 도구 어, 이 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찍어 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들이 계속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 취약점 CSRF 어택이라고 하는 이 취약점을 한번 찍어 보면은 이 아래에 Analysis t r a c 라고 있습니다. 이게 번역을 하면은 이제 진단과 관련된 어떤 추적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어떤 파라미터 m e 라고 하는 자바 파일이라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CSRF 자바라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 어, 환경 같은 경우는 실제 취약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소스 코드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개의 그런 코드들을 불러와서 뭔가 취약점들을 판단했다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위쪽에 보시면 은 각각의 코드들이 얘가 따라갑니다 요것도 이제 되게 어, 좋은 것이죠. 사실 무료 도구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는 것들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수스코드를 따라가면서 어디 부분에 이제 취약점들이 있고, 최종적으로 얘가 어떤 곳에다가, 어,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그 전에 우리가 입력과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이 있다 라고 이제 기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요거에서이 캐릭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변수 값을 받아오는 것을 볼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CSRF 쪽으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하는 값을 받았을 때요게 위쪽에서 뭔가 입력과 검증이 되지 않으면서 얘는 취약점이다 라고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CSRF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이제 판가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분석가 입장에서는 실제 이것을 이제 스 코드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 타이틀한 것이 부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위로 이게 쫓아가야겠죠. 어디서부터 어디로 쫓아갔는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보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현재 발생한 부분들이 요 위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가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던 그 추적성 했던 결과들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리턴 값들, 개파라미터 값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음 어디까지, 그다음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추적이 되는 것이고, 그 리턴 값에 대해서 뭔가, 예, 뭔가 CS가, 그,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치들이 취하지 않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최종적으로 취약점이다라고 이제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이어리 그램까지 보여주면서 사용자들 분석가들이 분석하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게 바로 이제 이 포티파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적 취약, 취약점들을 찾아낼 때 세부적으로 러면은이 파라미터 값이나 특정한 타이틀 값이나 이런 입력 값에 대해서 내가 찾아내고 싶거나 해당 그 클래스 파일들, 이게 함수들이죠. 그런 함수들을 내가 찾아보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검색 부분이 있거든요 이 검색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인코드라고 하는 함수들을 얘가 쓰고 있는 데가 어디있냐라고 했을 때 확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인코드 함수들을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으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까지 아주 빠르게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오픈소스 도구 그러면 립스라고 하는 이 php 그 정적 분석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무료 도구가 있고 유료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버전이 예전에 배포했던 그런 무료 도구인 것이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도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php 환경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요것을 추천해요 저는 교육할 때는 요것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어 요거는 이제 bwab 라고 하는 취약한 요것도 환경을 한번 스캔을 해봤습니다 이건 자바를 지원하지 는 않기 때문에 둘이 좀 비교하기는 음 조금 멀지만은 그래도 이런 추적성에 대한 기능만 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취약점 그 다음에 SQL 인젝션 이런 것들이 취약점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하고 좀 비교하기 그래도 괜찮은 것은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그렇죠? 그래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 어, 부분이죠. 이러한 취약점들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건데, 자 볼까요? 이런 부분이죠 크로사이트 스스크립트나뭐시에스알 취약점 요 파트인 부분들이고 여기에서도 지금 이쪽에 보면 대충 보면은 이제 로그인 부분들이 뭔가 취약점이라고 나온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보기에도 조금 보기 좀 복잡하고요 자 그러면은 추적성 기능하고 좀 비슷하게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쪽에 물음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프 쪽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어디 부분에서 소스코드에서 문제가 생기고 최종적으로 에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출력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이 중간에 이 중간에 어떤 입력각 검증이나 이 부분에서 입력각 검증이 나오지 않아서 어~ 입력각 검증을 하지 않아서 나온 취약점이다.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최종적으로 있다라고 얘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점들이 이런 식으로 프린터가 입력과 검증 없이 되면 은 취약점이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가. HTML Entitie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관련된 펑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현재 도구입니다. 굉장히 편하죠. 한 페이지에서 쭉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점이 나오면은 각각의 어, 취약한 어떤 것들이 이제 취약한지에 대해서 취약한 소스 코드나 지면책 가이드들은 제가 이제 좀 숨겨졌는데 이 가이드도 들 옆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추적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근데 뭔데 뭐냐면은 오픈소스 도우 같은 경우에는 요 도구 같은 경우, 우리가 포티파이나 유료 도구 같은 거, 특히 이제 포티파이 같은 건 추적성이 굉장히 좋은데, 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스 코드, 이게 얘하고 얘하고 지금 현재는 다른 소스 코드잖아요. 그렇지만은 연결되어 있는 소스 코드란 말이죠. 여기서 전달이 돼서 최종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건데, 이 오픈소스 도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파일, 요거의 파일에서 위쪽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 흐름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 안에서만 이제 정적분석을 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스코드에서 내가 콜을 했을 때 이쪽으로 콜하던 을 이쪽으로 콜하던 을 A라고 하는 거하고 B라는 소스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적성이 가능한데 보통 오픈소스 도구들은 이한 페이지에서만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 BA라고 하는 소스코드에서는 분명히 입력값 검증이 되어 있는데 B라는 소스코드에서 가져와서 하면은 여기서 취약점이라고 나올 오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적 분석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적성이나 다른 소스코드에 있는 콜까지 불러오는 그 함수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오탐률을 줄일 수 있다. 혹은 더 많은 취약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포티파이 하는 게 유료 도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추적과 그 다음에 무료 도구에서의 그런 추적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